내가 5천만 원을 모을 거야 1억을 모을 거야 자 열심히 그렇게 몇년 동안 달려도 그 고지에 딱 왔을 때는 대부분 안녕하세요 글래스님 작가 이종수입니다 오늘 고민 메일을 주신 분은 자 강박관념에 약간 아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돈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을 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목돈을 모으는 수단 만큼 물론 저금리 시대라서 금리는 기대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저축은 어 나쁘지 않은 어 돈을 모으는 수단이죠 중요한 건 이제 맹목적인 저축이 과연 나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돈을 쓸때 예를 들어 자 침대를 샀습니다 가격이 막 300만 원 정도 해요 프리미엄급으로 해가지고 직장인 월급으로 치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에요 하지만 그 침대를 사가지고 뭐 10년 동안 오랫동안 사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허리가 아팠던 것도 굉장히 잘 나아지고 자, 우리가 무언가를 소비를 할때 항상 그 가격에만 집중하지 않고 내가 이걸 지출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 가치에 내가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맹목적인 저축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천원, 이천원, 삼천원, 오천원 아주 작은 금액을 쓰더라도 굉장한 스트레스로 그대로 그쓸 때마다 스트레스를 겪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쓰므로 인해서 어떤 가치를 얻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통장 잔고 천원 만원 십만원 줄어드는 거 그거 자체에 계속 몰입하는 거예요 그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돈이 아까운 경우가 있고 내가 가치에 정말 지불을 했다면 백만원이 됐든 이백만원이 됐든 그걸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버렸다면 100만원 200만원 투자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 얻었다면 그건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을 해야지 돈을 썼다 그냥 100만원 200만원을 그냥 날려버렸다 통으로 자 이렇게 생각할수록 저축을 할수록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쥐어짜가지고 저축을 하고 있지? 고민이 될수 밖에 없어요 정말 통장 잔고가 줄어든 거 그거에만 집중했을 때 정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죠 내가 돈을 지불했는데 무엇도 얻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주체를 잘못해 가지고 견인이 된 거죠 이건 정말 내 실수로 인해서 돈이 나간 케이스예요 견인됨으로 인해서 그 돈이 나감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생각지 못했던 것에 지출을 했구나 지출하지 않아도 될 것에 내가 돈을 써버렸구나 그냥 마음껏 짜증내고 아 다음엔 그러면 안 되겠다 자 이렇게 그냥 넘겨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얻고 가치를 느꼈다면 그거에 지불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축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돈을 모아가지고 뭘할 것인가가 목적이 명확하다면 자 집을 산다든가 저축을 위한 저축을 하다가 그 목적 달성이 금액이 되더라도 물론 그 포만감은 있어요. 하지만 내가 금방 공허감이 들어요. 정말 듣고 싶은 어떤 강의가 있어요. 뭐 몇십만원 돼요. 뭐 몇백만원 되기도 하고 그 몇십만원 몇백만원 어떤 지출 자체만 놓고 보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지출이니까. 하지만 내가 그걸 듣고 나서 20만원 50만원 그냥 나중에 벌어 버리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건 나한테 투자인 거죠 그냥 지출이 아니에요 자 저축을 위한 저축으로 지쳐 버리지 말고 이 저축을 해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축을 완성시키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목적성을 가졌을 때 저축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단순히 그 금액 나가는 거, 지출되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출은 하는 대신 내가 무엇을 얻고 그 지출된 걸 내가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그거에 집중할 때이 저축에 대한 스트레스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그만 보상이라도 해주면서 나를 굴려야 됩니다.